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온라인 프로야구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에서 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장 예쁜 프로야구 대표 치어리더 설문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위에 롯데의 박기량이 2위에 NC 다이너스 김연장이 뽑혔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관심이 2위를 차지한 김연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김현정이 예전에 롯데에서 박기량과 한솥밥을 먹다가 NC로 자리를 옮긴 후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서일까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김현정이더 예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1990년 11월 23일 생인 김현정은 172cm의 48kg의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 경상대 전지현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야구팬들의 열화와 같은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김현정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10일 공개했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무보정 사진이네요.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야구장에서의 치어리더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네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녀가 처음 치어리더 생활을 시작한 곳은 한화이니 현재 NC가 세 번째 팀인 셈이죠.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현정은 NC로 옮긴 이후 마음이 크게 편해졌다고 합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NC9단의 정책상 야구장에 가족 단위로 놀러오는 팬들을 위하여 시어리더들의 노출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화에서 응원하던 모습 등록해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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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노출이 많이 사라졌죠?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남성 팬들은 아쉬워하려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응원을 하는 데는 이런 복장도 괜찮지 않을까요?